여기가, 네. 이게 높이, 높이가 있잖아요. 네. 이 ABC하고 높이가, ABC의 높이가, 네. 그 h 예요 아, 네네네네.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갈라가지고, 네. A, a b d 하고 네. ADC하고, 네. 이게 넓이가 같아요. 오, 왜 같은 거예요, 선생님? 이게.. 응. 그 밑변이.. 밑변의 길이가 같고 응. 높이도 같잖아요 아아.. 아, 밑변의 길이 같으면 여기서 중변이라서 그런거예요 지금? 어, 네. 아.. 네 아아.. 퍼펙트! 완벽합니다! 굿! 이거는.. 왜 얘네가 다 같다는 걸까요? 이거랑.. S1이랑 S2랑 s 3랑 S4랑 얘네들이 다 같대요 넓이가 어.. 대박 이게 그 이유가 네 여기가 네. 이게 그 뭐라해야되지 여기가 2대1이잖아요 중선이 아네